학퀴 이성을 적도로 어둠을 밝혀라! 나라라 레일리! 정확해시 화력 최대로! 당신들에게 봄은 오지 않아. 자. 아! 조금만 쉴게... 고통스러운 최후를 가! 벌써 포기할래? 좋습니다. 흥미가 통안는군요내 선택은... 틀리지 않았어. 절대 영도! 난 지금하려고해. 연속공격. 겨울을 날 준비는 끝났나? 공간 동결. 원, 투! 야전한 대, 신호 전까지 대기해라. 수고했네. 허! 허! 그렇게는 안 되지. 돌아볼 필요도 없어. 조금은 진지해져까요 부서져라! 곧 돌아오지. 기동 목적은 인류 수호. 몰아쳐. 조금은 진지해져볼까요? 구서져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연결 상태 불안정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